반갑습니다. 한국타자입니다 저는 이제 막 일어났고요. 오늘은 학교를 안가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엑스에서 리빙 디자인 페어에 저희가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출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한 몰골로 돌아오겠습니다. 멀쩡한 몰골로 돌아오기 전에 영상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달 동안 복근 만들기에 도전 중입니다. 그 말인 즉슨 복근 운동을 해야 하고 또 식단 관리를 통해서 체중을 좀 감량을 해야 하는데 오늘 전시회가 끝나고 또제 친구가 월급을 받았다고 또 월급 턱을쏜대요 친구가 밥 사준다는데 누가 안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아마 운동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씻기 전에 복근 운동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침에 저도 운동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 식단은요 닭가슴살하고 브로콜리입니다 평소 같으면 밥도 먹을텐데 오늘은 메슐리를 가야하니까 아침 점심 진짜 간단하게 먹을거예요자 이것이 저의 오늘 아침 식단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브로콜리가 남자한테 엄청 좋대요 예전에는 초장이라도 좀 찍어 먹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좀 저염한다고 그냥 먹고있어요 소금 간을 좀 하기 때문에 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잘 삶았죠. 이거는 그냥 좀 뜯어 먹는 맛이 있어요. 좀 혼자 사니까 음. 음. 원래는 밥도 좀반 공기 정도는 먹고 김치도 꺼내 먹는데 오늘 또 날이 날인지라 아침에 이걸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다 끝마쳤고요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딴거안 먹고 이 칼로리가 극도로 적은 감귤말랭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챙겨가고 전시에 입장하려면 이엑세비터 목걸이 필요하고 오늘 밖에 보니까 미세먼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마스크도. 이건 타고 가야겠다.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저희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거는 2 5 0 0 0원이고요큰 사이즈는 4만원 이것 빼고는 다 구매 가능하세요 얘는 안나와가지고 이거 <웃음> 한개 먹는거예요네 오늘 저녁에 폭주해야돼가지고 이거 하나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든든합니다 <웃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는 거를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들켰어요 원래 아예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제 영상을 또 보셨나 봐요 누가 그래서 회사분들이 이제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쌀국수 드시고 오셨대요 나도 쌀국수는 먹을 걸 그랬나? <웃음> 아니요 이따가 저녁에 제가 이거 먹은 걸 후회하지 않도록 미친듯이 먹고 오겠습니다 배불러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고녕하세요안녕하층에서봐 역시 안 잡죠? 이 친구들? <웃음> 정말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들 요 저는 절대 소식하는 게 아니고 첩 접시만 조금 먹을 거예요 처음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현타 가지고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2분 30초만에 첫 설치 다 먹었습니다 <웃음> 정말 세, 세상 행복하네요 두 번째 접시 <웃음> 사줬다 아, <웃음> 아 진짜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계산자님 아직 <웃음> 계습니다아 원없이 먹었다 진짜 복근한 거 지금 원상복귀 다 내가 봤을 때 <웃음> <웃음> 남자가 가장 멋있는 순간 알겠나? 아잘 먹었습니다 <웃음> 야. 자, 야. <웃음> 빨리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딱한 잔만 하고, 올림픽가 하려고 합니다. 한잔 아, 뜬데? <웃음> 아까 맥주 세 잔만 했어요. 아, 진짜 맥주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한도 어. 아. 이제 대가를 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고요 사실 이대로 자고 싶지만 그냥 자버리면 내일 정말 후회를 할것 같아서 딱 Village One b u c k 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뛰고 겠습니다 저는 이제 누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불만 끄면 바로 기절각인데요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소화하기 쉬운 스케줄들은 아닌데 그래도 그것들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같이 수다떨 친구들이 있어서 그리고 물론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행복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가까운 곳에서 그 행복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한국타잔푹 자고 또 파이팅해서 여러분들께 더 유익하고 더 도전이 되는 그런 영상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